저는 오늘 벌크 트램 스테이션 근처에 지어질 예정인 벌크빌 분양사무소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유니크한 피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타원입니다 지금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사건이 다 형성되고 난 후에는 미쳐요.